어? 이건 뭐야? 기차 전체가 너무 이산해 아니, 아니 저, 저건, 저건, 저건! 저건! 아... 아... 아 죽겠나 아, 힘들어 야 꼬부와! 예 마동수 아저씨 너 진짜 그 s c p 들다 변한 거 맞아? 예? 하, 확인해봤는데 다 변해요? 까불어스다 죽었어 이제 난지금도 SCP 헌터다 어, 코봉군 바이탈 상태 보니까 모두 다 정상이야 어? 좋았어! 이제 모든 SCP들 다 잡을 수 있겠어 하하하, 코바 아저씨 근데 제가 뭘 해야 되죠? 일단 우리 코봉군은 부산행기차에 잠입을 하게 아? 부산행기차요? 왜요? 무슨 일 있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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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에잘 도착했어 아, 들어가볼까? 아, 와! 이게 뭐야? 육파리를.. 아, 아, 여기로 어떻게 지나가지? 아하하 아, 걱정이네 아 맞다 바보 아 바보바보 바보. 아, 왜이러지 내가 진짜 아, 나 육파리를 변신할 수 있잖아 아, 자 들어가서 됐고 자 그렇다면 내 능력을 발휘해볼까? 육 육파리룩! 육파리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볼까? 자연스럽게 어, 자연스럽게 와아아아아아아아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어, 야! 야, 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고 내가 내가 뭐 그래? <웃음> <웃음> 아아다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연구를 견뎌왔지 그만큼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거지 자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참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아야 마음대로 해 아야 저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 어? 야또트떡하 문다! 아 그.. 아아악! 음. 아아아다 아! 아, 어, 뭐? 아아 아프다! 아 오늘 아주 고랍게 못생겨 허허들어온니까육팔이가 그러니까, 왔네 아 진짜 언제까지만 게치야되 진짜 너무 많았을지. 아 아아 아들어가아자아우죽을뻔했다 아우 무서 아우 무서 아우 큰다음다들어가야아 뭐야 이 방은 사이렌드 방이잖아 아니 쟤네왜 있어 에스도 아닌게 아 맞다 비공식이지 비공식에서 집배 어쨌쨌시시끄클 n e 이 h e is a big one. I wanted to se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또 무슨 방이야 아왜 SCP들 진짜 귀찮아 진짜 와 내가 제일 무수하는 땅콩이 땅콩이로 변신! 아차! 하하하 감정같이자 조용히 지나가자 조용히 지나가자 자야너 잠깐만! 야한번붙여 뭐야 너! 아왜 그래! 나랑 뭘 붙어요? 야! 나랑 눈싸움면서 이긴 사람이 500원 주기 하자 내가 막 결승 진출했어 아 진짜 알았다! 그럼 준비! 시작! 냐? 내가 작년도 챔피언이야 인마 2020년 챔피언 아 벌써 눈이 너무 따가워 아 눈이 따가워요 어. 야! 너울는거 같은데? 아니야 우는 거그 눈물 뭐야? 어머 들어가 보자 뭐야? 이번에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지 어머 어 애들 아어야 어머 어머 이머 어머 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들아 아이 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죽었네. 어 죽었네 어, 어이들아 어 이게 뭐지 어 문가 좀 음, 음산한데 어아이 문에 이 문에 오늘의 비밀이 달려 있는 것 같아 자 과연 저저 밖에 뭐가 있을지 어 이건 뭐야 기차 전체가 너무 음산해 아니 저 저건 저건, 저건! 지금 지금 SCP들은 시험하고 있잖아! 어? 어? SCP-343 신이시아이 바이러스만 주입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저기서 무슨 얘기들 하는 거지? 조용히 좀 들어봐야겠어. 세계 최고의 SCP들로 탄생하겠구나. 아! <웃음> 뭐? 이 세상을 SCP로 전격을 하겠다고? 절대 그렇게 해는안 돼. 거긴 누구냐? 이 새끼처럼 내 말을 엿듣는 게 어? 진짜 지켰다 에이 또자 이놈 야왜 아, 아, 이래 몸이 몸이! 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이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3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여태까지 우리 계획을 다 망쳐놨죠 음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바이러스를 저에게 주입시켜 SCP로 만들어버려라 게임용! SCP! 후공기니깐 오공이! 오공이는 있잖아요 그럼 5 0이 다시 일! 안돼 그만해 난 SCP가 될 수가 없어 안돼 자거부 그 Idiot! <gasps>